갈래? 난 어디든 좋아, 좋아, 좋아 언제든 좋아, 좋아 아, 방 whatever you a n t 신 신쿡.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! 와 나...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? 오늘... 오늘 리얼이야! 오늘 생리얼이야! 근데 이러고 촬영해도 되겠죠? 아닌 거 같아 <웃음> 그 리얼도 정도라는 게 있거든? 괜찮아 카메라엔 음, 괜찮겠죠? <웃음> 오늘은요 12월 24일 앞으로 24분 뒤면 크리스마스가 와요 저는 오늘 집 밖에도 안 나가고 <웃음> 머리도 안감고 <가고 웃음> 이러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파티나 할까? 도 갑자기 나슬퍼지죠 그래서 뭐 지켰냐면요 방어 연어 참돔 세트 대짜리 시키고 불초밥 세트 간장새우 세트 하나 시켰어 가격은 10만 원이 조금 넘어갔어. 리얼이야 12시야! 크리스마스다. 우와. 그만 얘기때형 마음 아프니까 진짜. 왜 입고 있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해. 근데 왜나 카톡이 안 오냐? 다들 즐거운가 봐.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을걸. 나만 이러진 않겠지. 왔다. 왔다. 드디어 음식이 왔다. 배달한 지 1시간 반 만에 왔어요. 양씹가야 이거 우리 누린보노 이거. <웃음> <웃음> 와우. 우와. 우와. 무례하고 아구 아니 해물찜. 잘 먹겠습니다. 먹어볼까요? 생크. 간장새우. 간장새우는 진짜 연한 간장. 이거로별 맛이 안 난다는 거잖아. 생새우 초밥이랑 비슷하다. 근데 간장향이 나는 생새우 초밥이다. 남은 음, 맛있어. 응. 음. 응. 음. 응. 음. 아기가 간장 새우만 빼고 괜찮은 거 같아. 그러게. 따은 괜찮네, 나. 응. 음. 이거나 상체 싸면 나에게 좋다. 음. 나 그냥 앞서 없이 거든요 그냥 좋게 얘기해줬으면 그냥 그런 줄 알아. 응, 어, 음.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 방어.. 근데 맛은 있는데 양이 조금 실망적이다응 음. 왜냐면 리뷰에 양 많다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 평소에는 리뷰를 몇달전것까지쭉 내려보거든요 나도 너무 배고프고 크리스마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아 오늘 크리스마스네 그냥 12, 12월에 하루일 뿐이야 어제 연장선이야 울지마 피울 수 없는 아픔이다 <웃음> <웃음> 어제 촬영 때문에 지금 서울에 왔거든요 아, 사진 잘 나왔더라 <웃음> 여러분 신국이 채널에 그 브이로그 식으로 올라갈 거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리얼 잘나왔어 <웃음> 진짜 리얼로 얘기해? 잘 나왔어 진짜 어떻게 해야 응 생각보다 잘 나왔어 근데 나도 놀랐어 두배 보이고 조금 더 뚱뚱하게 나왔어야 됐는데? 그니까 러좀 신기하던데? 왜냐면 내가 전날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먹었잖아 아 그니까 러 참다가 먹었잖아 내가 몰래 먹었잖아 참다가 먹었잖아 응. 촬영 전날에 이제 새벽에 형 자고 나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먹었는지 말씀해 말해줘야지 도시락 하나랑요 도시락도 먹었어? 떡볶이랑요 3분 카레 사서 먹고 발이 좀 남아서 3분 짜장도 사서 먹고 3분 카레 3분 거양 되게 많은데? 이렇게 밥 먹다가 자는구나 난 <웃음> 행복해 집 밑순간이 너무 내가 이래서 연애를 안 하는 거야 연인들이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야 연인들이.. 안 하는 못 하는 거지 연인들이 크리스마스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요즘 시기잖아 나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연애를 안 한다는 거지 또 짚어줘야 돼서 미안한데 못 하는 거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연애하는 거 봤어? 딱한번 봤어 그긴 시기 세월 동안 <웃음> 난 3년 알았는데 난 거의 1분의 10이야 인생에서 너뭐한 살도 변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보진 않았다 그거지. 너이 고추 안 먹을 거지? 응. 이형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. 신전떡볶이 먹고 빡치고. 거기? 응. 딱 먹을만 했어. 여기까지만 해. <웃음> 와 진짜 맵더라. 먹다가 우는 것도 진짜. 먹다가 형배 아파서 순대 응. 데또을라서 이러고 치즈를 세번 추가로 해 먹는 사람은 처음 봤어. 응. 나 아, 진짜 아팠어, 그때. 아, 근데 형말 먹었어, 그때. 응떡 응. 응, 치즈 맛있다. 응 떡이 뭐야? 응급실 떡볶이. 응수 상태맛, 사막맛 응, 이름부터 벼르다. 왜 우리 말이 없어졌어? 나랑 말 섞는 그 1분 1초만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. <웃음> 크리스마스로서 텐션 막 올라가고 그렇게 촬영할 줄 알았거든? 오히려 땡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. 매콤한 게 땡기긴 하네. 그렇지. 이차응 떡고. <웃음> <웃음> 촬영 안 했나? 했겠지? 근데 굳이 촬영 안 해도 될것 같아 어? <웃음> 너무 노잼이라서 그거 알아? 뭐? 노잼인 건 너가 노잼이라서 노잼인 거지 먹지마 먹지마 미안해 미안해, <웃음> 미안해. 그래 노잼이 사온 아이스크림 먹어서 뭐 하겠어 <웃음> 이런 게 진짜 노잼인 건데 극대로 <웃음> <웃음> <그거 때문에. 웃음> 노는 예능 캐릭터는 아니니까 다큐 캐릭터지 동물하고 이런 거 재밌잖아 난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난 재미없다며 넌 재미없지? 그러는데 어... 너도 너만의 재미는 있지? 있어? 응뭐 음... 응? 어? 뭐. 너가 어. 웃긴 스타일은 뭐. 아니잖아 원래 멘트는 재밌게 보셨으면인데 재미없어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, 꼭 눌러주시고요 으 그런 컨셉 별로야